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새벽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촬영이 끝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은 4시 32분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오늘은 그래도 좀꽉 차있는 하나? 내 기억엔 이게 좀다 썼어 콩쥬 하나 먹을까? 주물라면 중에 이게 좀외우잖 주물라면 이게 좀, 매워요. 좀 맵고 홍수. 오, 역시 탑을 쌓습니다. 같이 넣어줍니다. 스프는 사이고 응. 이러고 1분. 피클 전자렌지 돌리면 물렁하고 맛없어요. 이 응. 면은 1분. 그리고 밑에 있던 걸 위로 이렇게 옮기고. 2분을 기다리면 돼. 배라고 미리 불닭소스를 넣어줄게요. 와. 달이 밥. 볶음밥은, 볶음밥은 살짝 그, 양념되어 있는? 약간 연한 김치볶음밥? 이거는 콩치즈? 매치콜솔로? 콜솔로? 고소시. 아, 이거 써. 这样因 you d o n g want to l me 비빔라면하고 국물 라면 중간점 엽떡 매운맛보다는 약간 덜 맵나? 도시락밥은 김치볶음밥에 김치가 한국물랑 그 들어있는 느낌? 샌드위치에 요즘 너무 빠졌어요 이게 다른 샌드위치에 서 그래도 속이 좀 있는 편이네요 약간 마요 그거니까 매운거랑 잘 어울리네 오늘 이 도시락을 먹었을 때는 닭이 약간 퍽퍽하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으니까 퍽퍽한 느낌이 별로 없고, 음, 툭툭하네? 약간 이런 느낌? 닭껍질 부분만 촉촉해요. 오늘은 초코 생크림이랑은 안에는 그 꾸덕한 초코크림 그런 거. 역시 마지막에는 달콤한 거딱 먹어서야 조금. 그래도 아 든든하게 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 포만감이 오는 것 같아요 짠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나 평균적으로 드시는 분은 물을 어, 라면 두 개를 다 넣고 넘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끝까지 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면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나중에는 국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고 구독해주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